송가인 쌤의 가장 한 맺혔던 순간은 언제까요어 무명 시절에 음. 어 기획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음. 정말 추운 겨울에 의상가방 들고 혼자 버스 타고 뭐. 행사를 갔을 때 다른 사람도 다차 안에서 따뜻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저는 무한대로 대기할 때그 아. 천막에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음.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아. 너무너무 이게 가슴에 한이 맺히더라고요. 음. 음. 아, 얘기를... 아. 얘기를 좀 하지, 내가 차라도 끌고 가는데.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는 제 앨범 수록곡 중에 음. 이제 있는 곡인데요. 노래의 가사 자체가 이제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아.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라는 가사. 음. 음. 한이 담긴 노래네요.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나서 음.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 가인이가 언젠가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나요? 라고.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네. 저는 또 이렇게 가사에 맞게 또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너무 오. 노래 부를 때마다 아, 또 멋있더라고요. 고향 내려갈 때마다 완전 금이하냥. 그러죠. 그죠. 알죠. 고향에 생가 있는 거 알죠. 네. 관광 코스예요. 어, 그럼 네.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원래는 진돗개가 제일 유명했는데 제가 제일 아, 그... 진돗개를 제가 눌렀어요. 진돗개를 제치고진돗개다 <웃음> 아... 네 광... 진돗개를 이기기 맞아. 힘들거든요 사실. 아...